검사실 관계자들이 증언에 대해서 연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증언 연습을 하고 이러, 이랬던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모해위증 그리고 수사팀에게는 모해위증 교사의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로 보입니다. 이 모해위증이나 모해위증 교사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10년이고요. 올해 3월 22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10번 이상 불렀다. 20번 가깝게 불렀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지금 그 혐의는 대단히 위중한 혐의고 그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라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네. 2010년 7월에 한명숙 전 총리가 같은 고향의 사업가 한만으로부터 9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근데 검찰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만호 씨는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지요. 그러자 검찰이 이 한만호 씨의 동료 제소자였던 김모 씨, 그리고 최모 씨를 법정에 세워서 한만호가 법정에서 한 진술 번복이 거짓이다라는 증언을 끌어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난해 내가 증언 연습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한은상 씨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이 현재 검찰에서 감찰 대상 사건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던데요. 이 한은상 씨 그리고 최모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출정 기록 같은 것들이 다 확보가 돼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김모 씨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두 번이나 진술했던김모 씨의 경우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이미 출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 출정했던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김모 씨의 기록도 이 한은상 씨 관련된 문답 조사서에 담겨 있었다라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답 조사서에 실려있는 이 출정 기록 등을 보면 한은상 씨나 김모씨, 최모씨가 같은 날에 검찰에 출석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증언 무렵에 10여 차례가 넘게 집중적으로 불려갔었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문답서의 질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검사실 관계자들이 증언에 대해서 연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아마 장관님께 우리당 홍영표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장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대검도 대검 감찰부에서는 감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네.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증언 연습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모해위증 그리고 수사팀에게는 모해위증 교사의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해위증이나 모해위증 교사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10년이고요 법정에서 증언이 있었던 2011년 3월 23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올해 3월 22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이얘긴 즉슨 어, 이제 한달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아까 장관님께서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전히 대검 감찰부가 의지가 있습니까? 그때 대정부질문 때 파악한 이후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뭐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까. 자 만약에 대검 감찰부에서 의지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뭔가 적극적인 조치가 공소시효 완성 전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장관께서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질문 충분히 공감하고요. 장관 취임 준비 때나 취임한 이유나검사의 검찰성 법상의 업무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유불리를 달리한다, 달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혐의는 대단히 위중한 혐의고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이 문답서 내용을 보면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냥 사실대로 말하라라고만 얘기했다라는 게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이에요. 근데 사실대로 말하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10번 이상 불렀다. 20번 가깝게 불렀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확실히 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소시효가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어,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